안녕하세요. 팟도서 시간의 팝양앙입니다와 아침부터 지금 택배가 와서 정신이 없네요. 지금 그리고요 와이어 보이시죠? 요거는 제 새로운 촬영 장비인데 아 이게 살짝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제가 영상 편집을 통해서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덕분에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되게 편해요. 전에는 여기 스탠드 여기다 걸고 해서 되게 불편했는데. 어쨌든 되게 편해서 좋아요 일단은 한번 오늘 오픈박스 영상입니다 그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요거는 지금 제가 요거를 주문한지 2주 만에 왔거든요 거의 한 3주? 아니다 3주지 어... 일단 아트펜 버리고 영수증은 버리고요 네, 아트펜을 제가 주문했거든요. 이게 이것도 카운테인 펜이에요. 네 결국은 뭐다? 또 만년필이라 이게 포장에 한번 떨어진 흔적이 있네요. 이거 잠시만. 세가에서 뜯었나? 담배인 줄 아는 거니 설마. 네, 일단 구성품은 여기 만년필 한 자루랑 네 여기 컨버터 하나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컨버터는 어디.. 초기.. 분명 저 아트펜이야 들었는데.. <웃음> 초기.. 살짝.. F냐.. EF냐.. 써봐야겠군.. 요거는.. 따로 요렇게 아트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동봉해서 주네요 이런식으로 뒤에는 뭔가 더 있는데 카트리이네요 카트리지 세 개를 주는데 선물로 주는데 저뭐 아시죠 뭐 제가 뭐 카트리지 쓸 일이 있으면 만무하고 가죽은 나타봐서는 진짜 가죽도 아닌 것 같고 조용히 넣고 너희들은 사라져라 너희들은 내가 곱게 버려주마. 네,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어별쌀데기 없는 내용이네요. 어, 안에는... 제로 안에도 뭔가 있냐? 안에는 뭔가 없네요. 음, 전에 이거 이게 저는 가성비 위주로 제품을 사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컨버터 이렇게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확인 한번 해, 해두는 편이거든요 어 컨버터 잘 맞네요 음 일단 컨버터 자체는 이게 애가... 어느 쪽에? 그거니? 유니버스? 유니버스니?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시필 한 번만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픈박스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특별히 라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너무 좋은 줄 알아 난 중국제 만일필요면라미안 넣어줘 <웃음> 은근 히 잉크가 <웃음> 좀 많이 들어가네요 잉크가 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장착. 어, 의외로 만년 필이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어? 바로 나온다. F촉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F촉이라 되어있는데 F촉보다는 M EF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더 써봐야 할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 EF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케치라고 해서 음... 일단 요게 펜 잉크에서 나온 스케치 만년필인데 요것도 말 그대로 완전히 저가 만년필이에요 한개의 달러였나? 제가 구매자표는 밑에 여기 밑에다가 아마 자세히 보기 설명란에 올릴건데 이게 진짜 얼마많는 만년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위주로서는 만년필을 사기 때문에 어, 일단 이 만년필 자체는 굉장히 좋아보여요 일단 어, 일단, 제 힘, 힘에 따라서, 일단, 애가, 힘에 따라서, CPU가, 힘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굵기 조절이 가능하고, 잉크도 많이 들어가고, 피드, 잉크 새는 거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 초기 나가거나 뭔가 하지도 않았고, 총 자체로도 예쁘고요. 자세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좀더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픈막스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파도사파또사의파비앙이었습니다